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 오랜만에 어, 리뷰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요즘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어, 리뷰 영상도 거의 못 찍은 것 같아요. 거의 제품 리뷰는 거의 한 2, 2주 정도 된것 같습니다. 뭐 딱히 이것도 제품 리뷰 영상을 찍으려고 한건 아닌데 어 제가 필요해서 어, 제품을 조금 이제 구입을 했고 조금 마음에 들어서 여러분들께 어 이렇게 한번 리뷰 영상을 올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어 리뷰 리뷰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이 개인적인 어 감상평 어 개인적인 느낌을 어 알려드릴 제품은 바로 제 손에 들고 있는 이카이덱스로 제작된 홀스터입니다 그래서 이 홀스터는 기성품으로 나오는 제품은 아니고요. 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안에는 분홍색 이렇게 제가 원하는 이런 색상 그리고 겉은 블랙으로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에어소프트 건에 맞게끔 커스텀된 제품이에요. 어, 저도 이런 제품이 있는 거는 이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음, 국내에서 이 제품을 만들어서 이렇게. 어, 해주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제가 얼마 전에 알고 한번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품 제작기간은 택배로 보내고 받는데 다 포함된 소요 시간이 대략 한, 한 일주일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리고 상당히 만족도가 있게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럼 제품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읽어보도록 아, 할게요. 일단 어 제가 지금 제작한 카이덱스 이 제품은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쪽은 분홍색 카이덱스 판 그리고 블랙 카이덱스 판을 붙여서 제작된 이런 어, 식으로 된 제품이고요. 두께는 1.5mm 짜리인 것 같아요. 1.5mm 짜리고 2mm 짜리도 있다고 라 합니다. 1 5나 2mm 짜리로 제작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뒤쪽에 이그 홀스터를 걸수 있는 고리는 사파리랜드에서 나오는 QLS 타입을 제가 제작을 했습니다 어, 제 벨트 세팅이 이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했고 이것 외에 우리가 클립 형태로 장착되는 이런 타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커스텀하게 가능하다고 하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은 제가 어떤 총을 요거를 어, 커스텀하게 주문했는지 한번 총을 같이 가져와 볼게요 제가 가지고 있는 두정의 에어소프트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한정은 음,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제품 중에 하나예요. 바로, 어, KJWORKS에서 출시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CZ2 Shadow라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또 한정, 또 한정은, 어, 각인은 전혀 없죠. 이 제품은, 어, 홍콩에 있는 건 스미스 브로라는 회사에서 이렇게 커스텀하게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는 g b 공1이라는 제품이에요. 실제로 이 제품은 생긴 거는, 이, 그 시제트 섀도우 2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실총에서는 탕폴리오라는 제품, 이탈리아의 수제 어, 슈팅용 핸드건을 만드는 탕폴리오라는 회사의. 어, 실총을 베이스로 만든 어, 에어소프트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각인이나 이런 거는 전혀 없어요 번질번질하죠 대신에 이제 스크래치가 생각보다 이 바디가 통짜 알루미늄이기 때문에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스크래치, 잔 스크래치에 좀 약하다는 단점이 있고 가격 또한 실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현재 판매를 할수 없고 구매가 불가능해요 단종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제품은 이렇게 스탠다드 모델과 레이스건, 오픈레이스건, 긴 모델이 있는데, 이게 아마 한 1300불, 1400불에서 2000불 가까이 이렇게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어, 이두 가지 제품을 제가 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 지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요렇게 장착이 되는 형태로 되고요. 요건 역시 마찬가지로 요런 식으로 해서 요렇게. 어... 마운트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슈팅매치, 슈팅매치용으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락 기능이 없는 제가 홀스터가 좀 필요했는데 어, 전용 홀스터가 없었어요. 전용 홀스터가 없다 보니까 전용 홀스터라고 파는 우리 고스트라든지 더블알파라는 이런 어, 전문회사가 있죠. 그 회사의 제품을 구매를 하려고 하다가 우연찮게 알게 되어서 좋은 기회로 이렇게 저렴하게 어, 저렴하게? 저렴하게하고 해야 되나? 아무튼,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총두 개의 홀스터를 제작을 했고, 홀스터 하나당, 이, 지금 제 형태로 이렇게 제작을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뭐, 택배비 포함해가지고 한 10만원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요것도 10만원, 요것도 10만원, 그사업이한 20만원 정도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어, 이렇게 홀스터 제작을 의뢰하신다고 하면은 뭐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댓글에다가 그분이 뭐 사이트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서 뭐라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혹시나 요거 제작을 하셨던 분이 계시다라고 하면은 댓글에 달아두시면은 제가 댓글 고정으로 올려드릴게요. 뭐 제가 협찬받고 한 것도 아니고 뭐제돈 주고 한 거지만 그래도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어쨌든 그래서 요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장착이 되느냐 제 벨트에 벨트를 두 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보통 요 벨트 어, 고스트사에서 나오는 어, IPSC 슈팅용 벨트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저거 사파리랜드 QLS 타입으로 마운트가 되게끔 제가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고스트에서 나오는 원래 이제 이 전용 홀스터를 장착하는 이 클립인데, 요거에 제가 요걸로 장착할 수 있게끔 개조를 했죠. 그래서 어, 슈팅 매치용으로 사용을 할 때는 요거를 요런 식으로. 딸깍 해서 요런 식으로 꼽아서 어,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청으로 바꿀 때는 요거를 딱 빼고 다시 요거를 요런 식으로 딸깍 요런 식으로 꼽아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것 외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게임을 뛴다고 하면은 제가 쓰는 게임용 벨트가 또 있죠 벨 벨트에도 이렇게 사파리 랜드 QLS 시스템이 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딸깍해서 장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벨트를 사용할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이거를 이런 식으로 딸깍 꽂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어, 사용을 하기 위해서 어, 제가 세팅을 준비를 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혹시나 조금 유니크한 총이 기성 제품이 나오지 않는 홀스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하기 힘든 총들 있죠 막뭐 예를 들어가 뭐 리볼버라든지 또는 어 내가 가지고 있는 에어소프트 핸드건인데 홀스터가 기성 제품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카이덱스로 제작하는 거. 상당히 뭐 좋은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어, 이 제품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가격은 한 세트 이렇게 QLS 시스템까지 세팅을 다 했을 때 10만 원 정도 소요가 된다는 것, 택배비 포함해서 하고 어, 뭐 전체적으로 제가 원하는 뭐 플래시 라이트를 달아가지고도 만들 수가 있고 또는 이 홀스터가 아니라도 이 탄창 파우치도 카이덱스로 만들 수 있는 이런 장점들이 있죠. 아무래도 수제다 보니까 이거는 제가 한번 이렇게 만드는 기술을 한번 배워보고 싶어요. 지금 뭐 당장은 아니더라도 어 나중에 제가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있을 때 이렇게 한번 만드는 기술을 배워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제가 이 제품을 이렇게 받아보고 한 가지 조금 아쉬웠던 점은 이 제품이 이제 카이덱스 판으로 해서 이 절삭을 하죠 유튜브를 검색하면 은이 다이 그러니까 DIY로 자기가 만들어 드시는 분들이 요 부분을 절단을 하고 이 절단면을 가공을 많이 하세요 가공을 많이 하는데 이 제품 제이 제품에 조금 아쉬웠던 점은 이렇게 가공을 하다 보면 은 생기는 이, 이 마감 이런 어 마감들 그리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일자로 꺼져야 되는 부분인데 실제로 가공이 약간 울퉁불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아쉬워요. 딱어 표면 처리가 좀 깔끔하게 이렇게 일자면은 어 일자로 딱 잘라지면 좋은데 이게 울퉁불퉁 울퉁불퉁하게 되어 있다는 거 아무래도 이거는 절단을 하실 때 약간 흔들리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거는 조금 솔직히 개인적으로 조금 아쉽습니다. 하지만 뭐이 정도 금액에 내가 원하는 이런 커스터만 포스터를 만들 수 있다는 건 상당히 메리트 있는 거 아닐까요? 뭐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에어소프트건이 몇정 있어요 뭐 글록에 라이트가 달려 있다든지 이런 모델들이 있는데 그것도 한번 어 당장은 아니더라도 어 가까운 시기에 한번 더 의뢰를 하려고 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섀도우 2 인데 요 제품과 거의 흡사한 sp01 제품이 있는데 그거는 또 여기 안들어가더라고요안 들어가기 때문에 쓸 수는 없는데 조금 그것도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비슷하게 생겼는데 왜안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두 제품 자체가 어 거의 비슷한 구조다 보니까 약간은 두 제품이 동일한 홀스터에 이렇게 호환이 되더라고요. 호환이 되는데, 뭐, 딱 맞아 떨어지진 않아요. 왜냐면 이 형상 그대로 이걸 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품을 이 G201 홀스터에 이렇게 장착을 하면 조금 빡빡한 느낌이 있습니다. 빡빡한 느낌이 있지만 이렇게 장착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어, 나는 이 총을 그대로 볼을 떴기 때문에 이 총을 이렇게 해야 정확하게 마운트가 된다는 것. 어쨌든 오늘은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수제로 제작했던 카이덱스 홀스터를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